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 오늘 2022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어, 언어와 매체 10번에서 13번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어, 보고 여러분 뭐좀 쫄았을 겁니다 맞죠 뭐 문자열이 나오고 해시함수가 나와서 해시값이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아또 복잡한 거다 생각하고 쫄았을 겁니다 하지만은, 어, 문제를 푸는데 한 5분 정도 걸릴만한 지문이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풀수 있는 문제였고, 어, 여러분이 항상 이런 문제를 접할 때는, 어, 지문에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배경지식을 적용하기보다는 지문에서 답을 찾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한번, 어, 저만의 접근법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입력창에 한 글자만 입력했는데 완성된 문구가 제시되는 자동 완성을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해서 첫 번째 문단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코라는 문자를 입력했다면 코피, 코로나 등 후보로 제시되어 휴대전화와 같이 문자 입력이 불편한 경우 문자 입력을 편리하게 할수 있다. 이는 사용했던 단어들 중에서 입력되는 문자와 첫 글자가 일치하는 것을 찾고 그중 사용빈도가 높은 단어를 후보로 제시하는 것이라 할수 있다 하고 나서 한편 나옵니다. 한 편. 그래서 여기 앞까지는 쓸모없는 내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말하지만 첫문단의 첫째 줄까지는 아무 의미 없으니까 별로 뭐 힘을 줘서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냥 소개하는 글입니다. 나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글입니다. 자 한편 워드 프로세서에서 단어 찾기와 같은 검색은 저장되어 있는 문자열을 대상으로 검색어가 포함된 문자열을 찾는 것이다 해서 어, 단어 찾기와 같은 검색에 대해서 어, 제시를 했습니다 검색은 자동완성과 달리 대상문자열의 어느 위치에서도 검색어를 찾을 수 있어야 하며 사용빈도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고 나서 1문단이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 글에서 제재가 되는 부분은 1문단 마지막 문장인 검색에 대한 얘기입니다. 항상 우리 글을 막 이렇게 소개하고 나서 1문단 마지막에 다루는 마지막 문장에서 다루는 것들이 앞으로 우리 글의 전반적인 내용이다라는 것은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겁니다. 자 검색이 가능하기 위해서 검색어가, 아, 검색어를 저장되어 있는 문자열의 부분 문자열과 비교하는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해서 알고리즘이 필요한데 자 이거 읽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잖아 맞죠? 이게 필요한데 이걸 이해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친절하게 예를 들어 라는 어, 예를 제시해 줍니다 우리글이라는 검색어를 한글 한글 우리나라에서 창제된 우리글이라는 띄어쓰기가 포함된 18글자의 대상 문자열에서 검색한다고 가정해보자 했습니다 그럼 이 18글자는 대상문자열이 되겠죠 가장 간단히 떠올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구리 세글자이므로 대상문자열을 세글자씩 잘라 한글자씩 비교하는 것이다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로 이 말을 또못 알아들 수도 있잖아 여러분 맞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예시를 듭니다 그래서 한글 이렇게 한줄 그리고 이렇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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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게 16개의 비교 대상이 만들어지고 이를 검색어와 각각 비교하여 모든, 모두 같은지 확인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의 비교 대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 글자를 각각 비교해야 하므로 총16 곱하기 3번의 어, 비교를 하게 될 것이다 검색어의 길이에 비해 왜세 번입니까? 왜세 번이냐면 글자가 다르니까 세 글자니까 검색어 길이에 비해 대상문자열이 짧거나 같은 경우는 없으므로 이방법 검색어와 비교 하는 대상문자열이 길이가 길어지거나 개수가 많아지면 비교 횟수가 늘어나 검색시간이 늘어난다. 그래서 만약에 네글자면 여러분 몇 번을 찾아야 됩니까? 네번을 비교해야 되지 곱하기 4가 됩니다. 어, 곱하기 4가 되고 앞에 숫자는 바뀌겠죠. 이렇게 이렇게 네개로한개가 묶이겠죠. 자 그러면 이해됐을 겁니다 이 정도까지 이해를 했으면 충분히 우리가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그럼 뒤에 더안 읽나요? 당연히 안 읽습니다 왜? A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A에 대한 문제가 따로 한 문제가 나와 있을 거야 항상 그래 왔어 모의고사는 그렇기 때문에 A 앞까지 읽고 A 앞까지 벌써 두 문단이잖아 그럼 A 앞까지만 읽고 문제를 풀수 있는 건 풀어봅니다 그래서 10번을 보면 윗글을 통해 알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 있습니다 자 검색은 저장되어 있는 문자열 전체를 대상으로 검색어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검색의 개념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저장되어 있는 문자열을 대상으로 검색어 포함된 문자열 찾는 거다 해가지고 맞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적절하다. 검색은 필요에 따라 각기 다른 문자열에 동일한 해시 값을 어, 생성하는 해시 함수를 사용한다. 자, 해시 함수에 대한 얘기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른다, 맞죠? 그리고 넘어갑니다. 검색은 저장되어 있는 문자열의 부분 문자열과 검색을 비교하는 알고리즘을 활용한다. 여기 나와있었죠, 맞죠?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완성은 사용빈도를 고려하여 입력되는 문자가 포함된 문자열을 후보로 제시한다. 여기 어, 사용되었던 단어들 중에 입력되는 문자와 첫 글자부터 일치하는 것을 찾고 그중 사용 빈도가 높은 단어들 후보로 제시하는 것이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맞죠 자 자동완성은 휴대전화 같이 문자 입력이 불편한 경우 문자 입력을 편리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다 어디 나와 있습니까 어 여기 휴대전화 같이 문자 입력이 불필요한 경우 아 불편한 경우 문자 입력을 편리하게 할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맞죠 그래서 2번을 답으로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웃음> 간단하죠 자 그러고 11번은 a 에 대한 이해로 설명, 적절한 것은 이기 때문에 넘어가야 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기획입니다 자 기획 기흡. 기획의 보기의 조건을 모두 추가하여 검색한다고 할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 여기서 조건을 모두 추가하여 검색한다. 여러분 정보 시간때 조건을 모두 추가하여 검색하는 거는 end죠. e n 그래서 교집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어, 빠지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보기를 잘 봐야 돼. 자, 검색어에 문자 보호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 문장 보호가 있는 부분 문자열은 비교 대상에서 아, 문장 부호네. 문장 부호가 있는 부분 문자열은 비교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문장 부호가 없으면 문장 부호가 있는 문자열은 제외하는거죠. 그럼 봐봐. 검색어에 이렇게 이게 있다면 아 갑자기 이게 생각이 안나는데 이게 있다면 어 이거에 들어가는 부분은 제외한다는 거겠죠. 그러고 그거 포함해서 검색어에 띄어쓰기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if 검색어에 띄어쓰기가 포함되는 케이스라고 그래서 띄어쓰기가 포함되어 있으면 어, 띄어쓰기의 위치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 문자열은 비교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역은 성립하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검색어에 띄어쓰기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지 여러분 대상 문자열에 띄어쓰기가 포함되 있는 경우 검색어에 띄어쓰기가 포함되 있지 않는다면 그거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야 자, 이걸 왜 얘기하냐면 여러분 문제로 봅시다 우리 띄어쓰기 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띄우고 글로 검색할 경우 검색어에 띄어쓰기가 포함됐죠 그래서 띄어쓰기의 위치가 일치하는 비교대상 세개가 만들어진다 자 우리 하나 둘 하고 나서 띄어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둘 띄어쓰고 그리고 하나 둘 띄어쓰고 하나 둘띄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가 만들어집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비교대상 세개가 만들어진다는 맞는 말이죠. 어? 잠깐만. 자 여기까지 맞는 말인데 우리가 조건 1을 보세요 검색어의 문장 부호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 문장 부호가 있는 문자열은 비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안 되는 말이야 이 부분은 안 된다고 이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된다 이렇게 두 개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이 세 개가 아니고 두 개가 되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답이 2번, 아, 1번입니다. 자, 우리 글로 검색할 경우의 비교 횟수보다 우리 글로 검색할 경우의 비교 횟수가 더 많다. 자, 우리 띄우고 글로 검색을 하면 띄어쓰기가 포함된 경우 띄어쓰기 위치가 일치하지 않으면 제외하니까는 두 개밖에 없어 비교대상이 근데 우리글로 검색할 경우 비교대상이 몇 개입니까 16개의 비교대상이 나온다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맞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글로 검색할 경우 비교대상은 띄어쓰기 우리, 우리나, 리나라 등과 같이 세 글자로 된 비교대상들이 만들어진다 자 친구들아 그래서 내가 이걸 말한 거야 자 띄어쓰기가 없죠 띄어쓰기 없으면 띄어쓰기 위치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 문제는 비교대상에 제외한다. 자, 여기에 띄어쓰 검색어에 띄어쓰기가 없으면 비교대상에는 띄어쓰기가 포함될 수 있다고. 띄어쓰기조차 한 글자가 된다고. 자, 검색어에 띄어쓰기가 포함된 경우야. 그럼 검색어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띄어쓰기 위치 일치하지 않는 문자 부분 문자열은 비교대상에 포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하고 답을 3번 체크한 친구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글자로 된 비교 대상이 많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그 이렇게 보면은 어 띄어쓰기 우리 그리고 우리 나그 다음에 리나라 그 다음에 나라의 라에서 그 다음에 에서 띄우고 서 띄우고 창그 다음 띄어쓰기 창제 그리고 창제 된 재된 띄우고 어, 된 띄우고 우리 그리고 아된 띄우고 우그 다음에 띄우고 우리 그리고 우리글 이렇게 여러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것도 맞습니다자 우리글로 검색할 경우 부분 문자 열 한글 띄, 한글과 글 그리고 우에는 문장 부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하지 않는다. 그렇죠. 검색어의 문장 부호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 않는 경우에는 문장 부호가 어, 있는 부분 문자는 비교 대상에서 제외하니까 이 말도 맞습니다. 자, 우리 글로 검색할 경우 일치하는 문자열을 찾을 수 있지만 우리 글로 우리 띄우고 글로 검색할 경우 일치하는 문자열은 찾을 수 없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은 대상 문자열에 어. 우리 띄우고 글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도 맞습니다 그래서 답이 사, 어, 1번 12번에는 1번이죠 그러고 나서 13번입니다 자 13번 보면 제시된다 문구가 제시된다 어떤 의사를 말이나 글로 나타내 보인다 그래서 문구가 글이죠 그렇기 때문에 맞죠 그리고 B 포함된 그래서 어떤 사물이나 현상 가운데 함께 들어있거나 함께 넣, 넣는다 맞죠 그 다음에 C 가정해보자.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 형편 따위를 잘 알아서 긍정하고 이해하는 거야? 아니죠. 가정에는 그렇다 치고 얘기를 해보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이런 거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사전 찾아보세요. 이건 모를 것 같으면 자기 나라로 떠나야 된단 말이야. 자기 나라로 찾아가세요. 자, D. 사물이 생겨난다. 또는 사물이 생겨 이루어진다. 그래서, d를 보면은, 생성, 값을 생성한다. 그렇죠. 그래서 답이 맞죠. 앞으로 이런 거는 해설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사전 찾아보면 금방 찾을 수 있거든. 어,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거의 두께 한 8cm짜리 국어 사전을 들고 다녔는데, 여러분은 그냥 스마트폰에 찾으면 금방 나오니까, 이걸 틀리는 친구들은 아주 게으르고 스마트하지 못한 친구들이겠죠. 자, 단번에 판단할 수 있다. 사물 인식하여 논리나 기준 등을 판정을 내린다. 그래서 답은 3번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a만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a를 읽고 풀면 됩니다. 이렇게 안 풀고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면은 a 11번을 풀면서 이걸 다 까먹습니다. 어, 내용을 다 까먹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a에서 끊어서 읽어야 됩니다. 저처럼 머리가 별로 좋지 않으면 자 검색 시간을 줄이기 위한 다른 방법이 없을까? 검색어와 비교대상을 한 글자씩 비교하지 않고 세 글자를 세 글자씩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다면 그만큼 비교 횟수가 줄어들게 되어 검색시간이 줄어들 것이다 그럼 새로운 방법을 또 제시하는 거죠 질문을 통해서 자 이를 위해 각각의 문자열에 특정 값을 생성하는 함수를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해시 함수라고 합니다 어떤 문자열에 대해 해시 함수가 생성한 값을 해시 값이라고 한다 자 여기서 친구들아 봐봐 해시 함수를 어떻게 설정해가지고 어떤 해시 값이 나오는지 설명이 나옵니까? 아, 나오지 않습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어, 함수와 해시 값의 해시 함수와 해시 값에 대한 설명으로는 어, 우리가 이게 다기 때문에 무언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만일 해시 함수가 입력 가능한 문자열에 대해 모두 다른 해시 값을 생성한다면. 검색어의 해시값과 비교 대상의 해시값을 비교하여 두 문자열이 일치함을 단번에 판단할 수 있대. 자 여기까지 읽고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다음 부분을 보면 됩니다. 항상 A 부분을 이렇게 제시를 하면 A를 읽고 문제를 보면 아 무슨 내용이었구나 생각이 드는 어, 식으로 모의고사를 항상 만들어 놨습니다. 자 앞에 이와 같이 검색어 세글자이고1 8글자에 어 대상 문자열이 제시된다면 비교 대상은 1 6개 만들어진다 하지만 각 비교 대상에서 문자열 비교는 한 번의 해시값 비교로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 비교 횟수는 쭉 감소하게 된다 자 친구들 하지만이 나오고 이렇게 됐습니다 자 비교 대상은 16개로 같이 만들어지는데 중요한 건 뭐야 해시값만 비교를 하면 되니까 이렇게 세 글자를 이렇게 한이 맞냐, 글이 맞냐, 이게 맞냐, 이렇게 비교하는 게 아니고, 해시값 맞냐, 이렇게 해서 한 번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비교 횟수는 16이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16곱하기 3이 아니고, 48번 비교하는 게 아니고, 16번만 비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비교 횟수는 감소하게 되는 거죠. 물론 해시값을 생성하는 해시함수의 연산이 추가되지만, 그렇죠. 해시값을 생성해야 되니까 해시함수 연산을 해야 됩니다. 어떤 펑션에 넣고, 어떤 펑션에 어떤 값을 놓고 그 값이 도출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연산을 해야 되지만 추가되는 연산 시간이 각 글자의 단위에 비교에 필요한 연산 시간보다 짧다면 전체적인 검사, 검색 시간은 단축될 수 있다. 자, 각 글자의 단위에 비교에 필요한 연산 시간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가를 판단한다면 가라는 글자가 맞는지 판단한다면 일단 기획이 들어갔는지 그리고 전체 모음 중에 아가 들어갔는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어 연산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져야겠죠. 자 추가되는 연산 시간이 각 글자 단위의 비교에 필요한 연산 시간보다 짧다면 전체 검색 시간은 단축될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이 나오는 거지. 자 이런 이유로 해시 함수는 연산이 간단하면서도 중복되지 않는 해시 값을 생성할 수 있어야 한다해서 해시 값의 중요한 점은 이제 중복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이한 해 내용으로 가, 적절한 것입니다. 검색어 길이가 짧아진다면 검색어 길이가 짧아진다면 비교 대상의 개수가 줄어듭니까? 아니죠. 비교 대상의 개수는 늘어납니다. 왜? 검색어 길이가 봐봐, 친구야. 세 글자씩이니까 18개가 나오지 한 글자짜리 검색어면 18개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렇기 때문에 비교대상의 글자가 아, 개수가 줄어드는게 아니고 늘어나는거죠. 자 대상문자열에 반복되는 글자가 많다면 해시값이 작아져서 해시함수의 연산이 단축될 수 있겠군. 자 친구들아 대상문자열에 반복되는 글자가 많으면 같은 해시값이 나올 수 있어. 몰라 있는지 확신할 수 없어. 내가 이걸 배운게 아니니까. 근데 반복되는 글자 글자가 똑같으면 해시값 똑같아야 되니까 반복되는 글자가 많으면 어 해시 값 종류가 줄어들 수는 있잖아 맞잖아 만약에 어떤 값을 넣었을 때뭐100001 값이 나온다면 그글 동일한 문자열에 대해서는 100001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면 전체 해시 값의 종류는 줄어들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봐봐 해시 값이 작아진대 친구들아 해시 값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 랜덤이잖아 랜덤 기본적인 배경지식으로 랜덤이란 말이야 왜냐면 일정 글자 수를 채워야 되니까 해시값이 아, 그것도 모르잖아 맞지? 그것도 모르고 사실 이 질문에서 그 해시값에 대해서 해시값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해시값이 작아진다는 라 것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해시, 해시값이 작아진다고 쳐도 해시값과 해시함수 연산시간 간에 관계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해시함수의 연산시간이 단축될 수 있겠군 이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검색어보다 긴 대상문자열의 개수가 늘어난다면 비교 대상이 늘어나 해시값 비교 횟수가 증가할 수 있겠군 친구들아 검색어보다 긴 대상문자열의 개수가 늘어난데 대상문자열이 뭐였죠? 이거였습니다 18글자의 대상문자열 그렇기 때문에 검색보다긴대상문자의 개수가 늘어나면 문자열의 개수가 늘어나면 18글자에서 19글자, 20글자 이렇게 늘어나면 비교 대상이 늘어나는 거 맞죠? 비교 대상이 늘어나면 봐봐 만약에 검색어가 3글자면 3글자짜리를 하나의 해시값으로 만들잖아 그러면 해시값 비교 횟수가 증가할 수 밖에 없지 맞아 아니야 맞죠? 이게 만약에 20글자가 됐어 20글자가 되면 몇 개가 나와야 돼? 18개의 해시값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맞는 말이죠 자 지금 이게 이해가 안된다면 빠르게 어 국어를 포기하는게 맞습니다 수능을 포기하고 자기의 적성을 한번 찾아보는게 좋아 지금 이걸 읽고 잘 생각을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면 자기 지금 머리가 조금 아프겠지만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근데 이걸 탁 듣고 아 너무 이해하기 싫다 나는 이거 모르겠어 이해하는 노력조차 없다면은 빨리 포기하는게 맞아 아주 쉬운 문제였어요 이건. 자 그리고 대상문자열이 한개일 경우 검색어 길이가 짧아진다면 비교 대상의 길이가 줄어들어 해시값 비교 횟수가 감소할 수 있겠고 자 대상문자열이 하나다 그럼 검색어 길이가 짧아진다면 비교 대상의 길이가 줄어든다 친구들 대상문자열이 하나면 한글자라는 거잖아 그럼 검색어 길이가 짧아지죠. 그럼 비교 대상의 길이가 줄어들어. 한 글자겠지. 해시값 비교의 수가 감소할 수 있다. 오, 어, 이거 맞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친구들 봐봐. 대상 문자열이라는 거는 한 글자가 아니고 대상 문자열. 이 줄이 두 줄이라는 거지. 두 문장이라는 거지. 아, 이거 같은 경우는 한 문장인 거지. 한 문장의 경우 검색어 길이가 짧아진다면 비교 대상의 길이가 줄어들어서 해시값 비교 횟수가 더 많아지죠. 왜냐하면 18글자잖아. 18글자인데 검색어 길이가 한 글자가 돼버리면 어떻게 돼? 18개의 해시값 비교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해시값 비교 횟수가 감소하는 건 아니다. 자, 대상문제율 2개일 경우 문제율 2개다. 그러면 두 문장인 거지. 두문장에 검색어 길이가 길어진다면 비교 대상의 개수가 늘어납니까? 두 개일 경우 검색어 길이가 길어진다면. 자, 여기서 두 개라 가정했을 때 검색어 길이가 안 길어졌을 때와 길어졌을 때를 비교하면 대상의 개수가 비교 대상의 개수가 늘어난다고 할수 있습니까? 아니죠. 줄어들죠. 왜? 네 글자씩 묶어 본다 생각해 봐. 그러면 18글자의 대상 문자열에 네 글자씩 자르면 16개보다 무조건 작게 나오는 거죠. 나맞죠 그렇기 때문에 해시 함수의 연산 시간이 줄어들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친구들 여기까지 해서 어, 10에서 13번 문제를 풀어봤는데 어려운 척하지만 어렵지 않은 어, 최근에 많이 나오는 어, 컴퓨터 관련 질문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어, 문제를 봤을 때 여러분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없다는 걸 출제진도 알고 있기 때문에 어,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지 않고 그를 기준으로 해서 답을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너무 많은 부담을 가질 필요도 없고 관련된 질문들을 관련된 분야의 질문들을 어, 몇개 풀어보다 보면 우리가 배경 지식이 또 쌓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풀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런 것들은 가장 불확실한 것들부터 소거해서 답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풀어야만 빨리 풀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어,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